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음, 저만의 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중에서 색조화장의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이 조화가 잘 돼야지 그날의 메이크업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초보자분들이 쉽게 더 따라할 수 있는 색조 메이크업 순서를 한번 튜토리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립이 굉장히 입술이 아래입술이고 입술이 둘다다 다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더라도 입술이 좀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기초, 지금 기본 베이스는 깔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컨실러를 처리를 하고 나서 눈화장 그리고 입술화장을 어떤 수소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지금 기본 베이스는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 입 꾸셀 컨실러를 이용해서 잡티를 제거를 해줄게요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옅어졌죠?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지금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커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베이스를 깐 다음에 컨실러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저는 T 존 부위가 굉장히 지성이면서 얼굴에 자꾸 이렇게 손을 가져야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런 픽서 제품을 이용해서 먼저 화장 지금까지 했던 베이스를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베이스를 한 다음에 컨실러 처리를 하고 나서 픽서를 1차로 활용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눈을 눈썹을 먼저 그립니다. 눈썹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때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프라이머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가을, 겨울에는 눈화장이 좀덜 번지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눈화장이 잘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쌍꺼풀이 있어서 그나마 좀안 번지는 편인데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 프라이머를 꼭 사용해주세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과 어울릴 수 있는 립을 먼저 오늘 선정을 해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바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삐아의 다른 색상도 또 구매했어요. 딱 말린 장미 레드로 유명하고 나스에 저는 이거 몰랐는데 나스, 나스의 돌체비타 저렴이로 유명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삐아의 지적이라는 색깔입니다. 제가 한번 발라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색상도 구매했어요. 립스틱의 톤을, 기본적인 톤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립 컨실러를 이용해서 자기 본연의 색깔을 좀 죽여주세요, 립톤을. 이렇게 죽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립에 맞춰서 아이 메이크업에 해주시면 좋아요. 미샤의 204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비브라운 토스트 제품을 눈에 음영을 살려주세요.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리시기 전에 눈썹을 먼저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리고 나서 뷰러를 해주게 되면 요 뷰러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조금 더러운데요 여기에 다 묻거든요 중요합니다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 그래서 뷰러를 먼저 해주세요 점막만 살짝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안 번질 수 있는 한가지 팁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요거랑 아까 전에 사용했던 요 두가지 아이프라이머랑 요 닥터래쉬 닥터 마스카라 제가 꼭꼭꼭꼭다 들고 다니는 두가지 품이 있어요 눈화장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요 아이프라이머랑 그리고 디뛰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마스카라 픽서 이두 가지는 꼭사용 해줍니다. 이 단계에서 요 픽서를 먼저 사용해줘요. 이게 좀 굳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를 스머징 해주기 전에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올려줍니다. 눈요 삼각존 부분을 그려주시고요. 아까 전에 그렸던 아이라이너를 스머징 해줄게요. 그래야 아이라인도 안 지워지고 오래가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사용 제품은 블리블리 자이언트 볼륨 마스카라 이 제품 이용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벌써 지그재그 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끝납니다 자 눈썹 마스카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블러셔 러는 따로 준비하실 거 없어요 오늘 발랐던 립스틱을 손바닥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들기 다음에 양 볼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대한 색깔을 바르셔가지고 망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발랐던 립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같이 맞춰주시면 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